님들 혹시 주식 땜에 삶이 피곤하지 않나요? 뻔하죠. 십중팔구는 주식 땜에 엄청 괴로워하고 계실테죠 뭐. 그렇죠. 자 그럼 왜 님들이 주식으로 고통을 받는지 그 근본 이유와 그 고통의 의미를 제가 밝혀 드릴게요. 그럼 한가지 복습한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제가 전해 주식이란 건 대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의지라는 축을 도는 공전운동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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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? 같이 던질까요? 물론 아닙니다. 게임의 운영자인 산업자본들은 이런 주기성을 갖는 시장 상황을 항상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. 주식시장에서 산업자본들의 이런 심리는 회사가 크건 작건 그 차이가 없습니다. 이건 거의 그들의 본능에 가까운 거죠. 고로 모든 종목의 공전 주기는 그 종목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유사성을 갖게 되죠. 그럼 왜 님들은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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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전에 매수했던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드릴게요.